고 있어. 그렇지. 아랫발 조금 더. 아이, 아 아, 그렇지. 아 조금 더 가볍게. 아랫발 조금 더 가볍게. 아, 팔 끄는 거 조심하고 겨드랑이타이안 아, 아, 돼. 아요 계속 이만저기 하고. 곁두렁요 끝까지 파이팅! 파이팅! 아, 고 있어. 아랫발 그렇게. 두는수 아랫발 공격을 서로 시도해 보면서 시기 회복해서 시가서 지금 기술이 안에서 들어갔느냐 밖에서 들어갔느냐를 좀 판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심 합의글과공의 정확한 네, 이번에 자, 잘한다. 정우한 네. 선수 하체 아오. 아, 장히 많이 다혔요 예. 완하게 기술이 안 들어갔는데 안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것 같아요. 발이 정말 가볍네요 지금 지금, 지금 아리 머리가 <이> 너무, 너무 너무 깝다다 붙어. 다 붙어. 붙어. 붙어야. 꿀꿀 게마하고 이겨내고 하고 잡아 예, 넘기기로 아, 이어보려간 아, 아, 예, 아, 아, 아, 선수 해야 되까요 이어보려간 선수 해야 요 이어보려간 선수 해야 요네 정확한 발비가서습니다정정우아랫김동할 그렇지! 그렇정우 다시 한번 합체 아, 차기로 상대 힘을 빼봅니다. 그렇선 아, 와, 잘한다. 정민 선수 윗발이 정말 잘한다. 빠릅니다. 파이팅. 달았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않았습니다. 아, 자, 실립입니다. 아, 끄러졌다고 아, 아, 아, 네, 아, 네. 합니다. 아, 다시 아, 명 잡으면 돼.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래발 낫게 구만저기하고장훈이 화이팅 구만저기 먼저 하고 이 <RES> 아예 빠지거나 아예 붙어 아예 빠지거나 아예 붙어요. 어서, 지금이다. 아예 빠지거나 아예 붙어요. 어서, 지금이다. 아예 빠지거나 아예, 아 아예, 아예 붙어요. 어서, 어서. 지금이다. 멋지다. 멋지다. 아야, 우리 타이밍. 아, 잠시 합의 결과. 자, 두분다 얼굴을 맞았고, oh, oh. Oh. 공에서 먼저 공격, 정확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홍승입니다. 승입니다 홍승입니다. 홍승입니다. 홍승 네, 귀여운 시원 중이네요 아, 네. go. 훅치. 어제 어제 어 走